솔직히 나이도 많아가지고 저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요. 아, 저도 한테 그랬습니다. 유진이를?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진이의 공개연애 소식은 자꾸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오늘 유진이를 아. 좀 참여시켜주기 위해서 <웃음> 공개연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인사해보셨습니다. 아, 아, 그럼 혹시... 저. <웃음> 아 유도씨는 석이에요 석이 아 석이요? 석이 석이 전 석인데요? 아네석이에뭔소리예요 네가... 홀로 석이 홀로 석이 제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주의사항이 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래요 네 주의사항이 뭐 있을까요? 어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뽀뽀 사진 올리지 않기 인스타에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연애할 때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 거, 이런 거왜안 돼? 그거 구글링하면 다 뜨거든요 아이고 네 그럴걸요? 저는 공개 연애를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공적인 장소에서의 스킨십을 손잡는 것같은면 괜찮지만 물고 빨기해공지 밖에... 물고 빨기는 약간 조금...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8개월 넘게 사귀었잖아요. 근데 네. 밖에서 굳이 안 숨기고 맨날 손잡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다 뒤에 보면은 유진님 밖에서 친구랑 같이 있는 거 같아요라고 해서 저는 그냥 뭔가 남자인 친구들이랑 손잡아도 그냥 친구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데 용기 음... 쓰... 그... 어... 아무도 남자친구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진짜 단한 명... 1명도 없 1명도 없었어. 친 아닐까요? 아니 저는.. 아.. 그렇네요. 이게 예, 좀.. 제 역할이 좀 컸다. 아, 아, 아, 아, 아. 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보다. 아. 뭐. 양정훈의 연막작전. 아, 연막작전. 음, 음, 이런 음, 그럼 밖에서 물고빨기 금지. 근데 공개연애하면 밖에서 뽀뽀 이런 건 상관없지 않나 아니, 키스는 아니면 되지 아 키스는 누구나 이제 좀 그런데 밖에서 뭐누 키스를? 뭐 안고 뽀뽀하고 이런 거는 최대 둘이 연인인데 음. 커플 유튜버인데 커플 유튜버들이 지나면서 뽀뽀한 거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전혀 음. 문제가 되지 않을 음. 거라 생각해요 음. 그러면 다시 한번 밖에서 물빨금지 좀 고려해볼까요? 빨금 빨금? 네. 밖에서 빨금 빨금? 빨기금지 아, 그럼 무는 거게 내가 빨래방도 아니고 아 진짜. 인정 인정 <웃음> 저두 번째 촬영할 때 팔불출금지 오. 오, 오 좋은 거 같아 그쵸? 맞아요 너무 자랑하고 그러면은 꼴불견 뭐 이런 느낌으 공개 연애를 하는 것좀 좋은데 이제 헤어졌을 경우에 데뷔해서? 불이익이 될거 같은 음. 거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 최대한 담백하게 즐겼어 아, 음. 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한 게 뭐예요? <웃음> 호텔 부류로 갔는데 스파신 찍어서 오빠하고 오늘 영상 올리는 것 같고 아, 막아 그런 저는 저, 저, 어.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래, 다음 주막 시허졌으면 찍고 <웃음> <웃음> 담백한 연애 네. 그 서기님, 네? 고 서기님께서 도와내 주실 거뭐 없으신가요? 같이 광고 촬영하지 않기. 못 내려. 아아못 내려. 못 내려. 아못 내려. 아 예. 비즈니스 맞아요. 계약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 저는 음. 해본 적은 없어요. 중요하죠. 유진이가 또 유튜브 하게 된다면 그런 계약 필요합니다. 어렵다. 어려워. 공개월에 참 쉬운 게 아니야. 제가 방금 물어봤거든요, 제가 공개연에 했던 사람한테. 근데 다널 생각하는 말이잖아, 어. 이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을 하나 하더라도 음. 앞으로 촬영이든 어디든 갔을 때 상대방에 대한 드립이 없대요뭐 음. 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은 걔랑 어, 뭐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해서 싸운 경우가 많아진다. 음. 어. 상대방을 조금 배려해줘라 아. 라고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이렇게. 남자친구 배려하기? 어. 차량 시 상대방 배려하기? 어. 음. 그러니까 친구들이 드립을 쳐도 음. 실수 쳐주고 음. 음. 뭐너 남친 너보다 힘 약하잖아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은 음. 어, 아니야, 내 남친 나보다 힘 쎄? 약간 이렇게 해준다고니내 남친 돌야돌 음, <웃음> <돌쇠. 웃음> 남친 그래도 밤에는 돌쇠, 돌쇠야, 이거 밤돌쇠 밤돌쇠 아, 아, 아 뭐다 잘할 수 있는 건데요? 어. 자신 있어요 6번 자신감 넘치지 않기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어. 자신감 넘치지 않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왜 어떤 역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은 여자의 공개와 남자의 공개은는 다르다. 그죠? 음. 솔직히 제 구독자의 뭐 80%, 90%는 남성분들인데 너를 그냥 좋아하는 게아니야 너를 뭐 여자친구 대상으로 생각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뭐 그런 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연애하는 제 모습을 좋아해 주실 새로운 분들이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좋은그 좋은, 마인드, 마인드 너무 좋아요. 건강한 마인드네요. 건마? 음. 솔직히 나이도 많아? 저지연 저를 연으로생으하시는하시이 분들이 어요 o 어요 있어요 있어 e 어 sir. 가 e 분명히 있어요 아 저도 한 y 그랬어요. n t to 아아아! 아또이 t k n 잘리겠네. a t to tell you. You t 요 o were small. I don't know.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춤 커버를 쇼트로는 계속 올릴 거고요. 아, 어, 거. 좋아요. 네. 네, 두 번째는 계절별로 룩북을 둘이서 같이 하고 싶어요. 둘다 키가 크고, 피쉬워크. 피지컬이 괜찮기 때문에 간간히 이벤트성으로 하기 나쁘지 않은 음. 거고, 근데 주로 하고 싶은 거는, 아, 데이트를 도대체 뭘 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하철 시리즈로 뭐 1호선 2역에 가서 뭐 하기. 약간 어.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오, 좋다. 기획 좋다. 워낙 제가 잠성이 없는 사람이랑 음. 진짜 다르거든요. 계랑처럼 전극 T의 아. 그극 F여서 그런 거또담니면서 여행 같이 다니는 게재밌어요 음.. 그런 근데.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아. 그래도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거 아. 좋다 좋다 음. 야, 이렇게 세 개만 생각했는데? 음. 아 좋은데요? 잘했어요 어,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아, 없는데? 없어요? 그 친구같이 편한 연애 음. 있는 그대로 나는 근데 보여지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같이 둘이서 지내면서 야 이거는 우리 진짜 재밌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봤어요 그 팬티만 입고 롤링 추는 거? <웃음> <웃음> 아니, 아 이거 지금 사람들 보여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그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비키니 코칭 좋아 아니 그게 존나 어. 웃겨 머리 안 감고, 안경 쓰고, 뭐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아요. <웃음>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남자친구면 <웃음> 결혼하세요 <웃음> 빨리. <웃음> 좋은 말입니다. <웃음> 좋은 주의사항 하나 더있어요 어? 07? 네. 나가 만약에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유할 때못 헤어지면 안 돼요. 아, 전아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저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저, 잘 됐습니다. 네. 헤어짐을 두려워 말라.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응, 헤어질 결심 해야 돼요. 헤어질 결심 하게. 이 헤어지는 게이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사귀고 있는 그 환경을 놓치지 못해서. 아, 막, 아 맞아. 맞아. 맞지, 맞지. 그런거 하면. 맞지. 근데 커플 유튜버로 월에 1억씩 벌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커플 룩북 <웃음> 찍는데 아. 이제 막2천만원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헤어지고 헤어진 컨셉으로 계속 하세요. <웃음>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은 거 같아요. 저기서 여더많으 면은 머리 터져요. 자 이렇게 공개된 주의사항을 적어봤는데. 네. 터세요, 민도 응. 씨. 네? <웃음> 저요? 예. 네. 아.. 그러면 음. 이를 토대로 음. 병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웃음> 자 이렇게 공견의 주의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제 것도 곧.. 저요? 아저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예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여자가 하는 공견이와 남자가 하는 공견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견을 한 대신에 여자친구분의 심상을 모르게 한다거나 음. 이러고 는 싶어요 음. 네. 여자 친구는 있는데 누군지 온게안하에요 왜냐면 왜 치고 싶어?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럼 그 여자 친구 지 되게 좋아하겠다. 어? 아. 지금? 지금은 없잖아요. 아, 지금 없잖아요. 영준이는요? 아.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공개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해서 평생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받는 커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다음 영상 이혼했습니다. <웃음> 이제 그러면 이제 꿈을 파기하면. 네, 그 이제 꿈이 아닌 거죠 그건. <웃음> 저는 결혼까지 너무 멀어서 지금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이 나이 때 하면은. 그쵸, 그쵸, 그쵸. 난 진짜 결혼할 수 있는데 뭔가 요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하다가 혹시나 헤어져가지고 새끼 결혼한다면서 결혼 안 하네 그 그.라고 네. 하는 걸 대비해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좀 카메라 앞에서 조심해. 조심하고 있다. 아, 어, 카메라 어 카메라 그러면 궁금한 하죠. 할까요? 말 조심하기? 결혼, 결혼할 남아 이런 중천금. <웃음> 나 여화인데? 아 그러, 그게 그 그거예요? <웃음> 어 남아는 진짜 그아 진짜 그남아그 낭이야? 응. 그거 뭔뭐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말조심하자는 나만 <웃음> 이런 중심으로 알고 있어대자 <웃음> <웃음> 이렇게 공기연애 잘하십시오 네!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보내줘야지 이제 맞아 잘 보낼 <웃음> 때가 됐다 네. 잘라